아우씨 아따 라이브 켜기 힘들다 이게 좀더 인간적인가? 아 어, 이게 좀 밝지 않아요? 이거랑 아우, 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잠깐만, 아우. 이걸로 하자. 인간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밝은가? 어, 잠깐만. 너무 어둡나? Is it, is it still dark? 괜찮은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엄청 멀리 있네 아, 조금만 되니까아 모르겠다 맞는 건가 이게. 잘 나오고 있죠 아이거 너무 밝은데 야좀 해봐 할게 어디서 잠시만요 느낌 낮출게요 여러분 이녕하밤밤 <목소리>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이 정도. Hi, guy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작업실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구독가 Hi! I got my new haircut. Ta-da! I think it's my shortest. 제일 짧은... 제가 한것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자, 아니야. 사실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잠깐 시간이 남아서 화면 짝기로 한 김에 제 켰습니다. 네. 지 얼굴 한번비추려고 뭐 실시간 번역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 잘 어울려요? Does it fit me? Is it s is it looking good with me? 거의 12mm로 민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너무 요전까지 애매한 길이를 유지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미는 김에 그냥 확 쳐버렸어요 그냥 Sorry for the 그... 아무튼 죄송합니다 긴 머리를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1년 이상 그 유, 머리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질렸어요 이제 가! 하고 보냈어요 에 네, 그냥 그냥 켰고요 인사 하려고 켰고요 아... 그동안 뭐 작업한 곡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나 조금 이제 해드리려고 좀 켰고요 어차피 제 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해외 팬분들 같은 경우, 해외 아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번역을 해서 보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또 주절주절 떠드는 그런 바,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고, 어, 마지막으로 Q&A 같은 거, 그냥 우리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저도 지금 들어가려면 조금 남아가지고. So, okay. Shortcut. Short brief. 네.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okay so um so since many fans and many armies from abroad is going to watch it later with subtitles i'm gonna just talk for myself um introduce um talk about the songs that i have worked on for for the last few months and and then we r e going to have some questions and answers and then it's done. Uh, i think i got uh, like 30 minutes for the another scheduled like down downstairs so i'm going to take it f a s t okay. 그래서 어 uh, 아, 잠간 가만해 보니까 또 정이 안 되는데 그뭐 이번 앨범을 사실은 뭐 리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뭐 아시다시피 뭐 버터랑 포미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없고 어 우선 제가 작업했던 것부터 얘기를 하려면 뭐가 먼저지? 버터가 제일 먼저인가요? 버터가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버터가 이제 나왔고 버터는 사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좀 얘기 좀 해서 아 oh, by the way this is my new c 그래서 뭐 대충 뭐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 별거 없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카펫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고 아 괜히 덥다 이것도 세팅해야 되잖아 아 미치겠네 Sorry Sorry for your more me 아,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아 기울었어 네. 그래서 뭐 버터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같이 와서 같이 들었고 어둘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버터는 버터대로 이제 퍼포먼스 이제 썸멀성이고막 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버터도 버터대로 좋고 퍼미션은 조금은 좀 편안하게 길게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퍼미션도 좋다 이거는 왕도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버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랩이 좀 미완성 상태였고 그 당시에 어, 랩을 이제 좀 썼죠 뭐 아시다시피 윤경이랑 저랑 쓰고 호비랑 열심히 쓰고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되게 운이 좋게 제게 돼서 그냥 제걸 이제 쓰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은 이제 뭐 원래는 랩을 넣냐 마냐 이제 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견에 분분했고 어... 근데 이제 워낙 완결된 하나의 노래여서 여기에서 랩이 들어가면 되게 뜬금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랩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랩을 넣으면 이제 곡이 완전히 깨집니다 흐름이 그래서 랩을 못 넣게 됐어요 대신 이제 노래를 불렀고 뭐 사실 키가 지금 한키 올라가 있는데 원키로 오면 저도 이제 여러가지 파트를 부를 수있어는데 아무래도 키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파트를 각자 맡아서 이제 한것 같고 저는 제 파트 뭐 좋습니다 에어튼한테 리스펙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개가 나왔죠 나왔고 뭐 좋아해 주신 분들 많고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7주차 1위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너무너무 감기무량합니다 진짜 뭐, 예뭐 저도 매번 매주 1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여전히 축하 인사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뭐 제가 사실 받을 인사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너무 많고 항상 이렇게 진짜 슬픈 해 주시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So first thing first I'd like to thank for the seven week billboard um, It's amazing still We're still, still feeling like we're living in dreams And it's all thanks to you guys Yes, t h s i o it's now how m n o s t 7pm o u r e leaving and you're leaving and you're leaving and you're not going to e I'm i o i g on t h e 사옥에 이제 스튜디오가 생겨서 여러 가지를 밑에서 찍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보여줄 재미있는 참고로 이 바지에 뭔가 비밀이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입고 있거든요? 네, 비밀이에요 네, 다 보여드리, 보여드린 것 같지만 아무튼 이 바지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아, 있다는 거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 얘기가 새죠? 네. 그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고 싶었던 얘기 되게 많은데 아 그쵸 어쨌든 빌보드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빌보드를 먼저 감사하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이현이 형이랑 했던 이제 Don't 네그러지마 이제 노래 그 노래 한 작년 언제더라 작년 한 작년 한 9월쯤에 썼던 것 같아요 그 벌써 작년 9월쯤에 썼고 원래 형이랑 한 분기? 반기별로 한 번씩 이제 뵙는데 어 그때 이제 형이 뭐 인터넷에서 다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메... 어쩌면이라는 노래에다가 이제 벌스를 쓰려고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다 썼고 그거, 그거 있나 가이드? 들려드리면 좋은데 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지웠을 수도 있어요 아 있네 근데 이것보다 그냥 저는 그... 그러지마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그 노래 진짜 좋죠? 이그 노래는 제가 없어서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곡까지 다 했어 이것보다는 그냥 그러지마에 했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이거 형이랑 작업실에서 같이 듣고 어 이걸로 하자 이것도 해보고 싶다 라고 제가 해서 그래서 이거 벌써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제가 와서 여기에서 아, 여기는 아니지 그 구사옥에서 가서 쓰고 녹음해 놓고 원래 그첫 느낌이 있어요 작업할 때딱 해서 딱 쓰면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첫, 첫 호흡이 있는데, 첫 날숨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형한테 보내놓고, 형도 굉장히 완벽주의자시기 때문에, 보내놓고, 형, 제가 일단 이거 지금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생각나면 제가 조금 더 뭔가 다른 것도, 해, 얼터도 해볼게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바빴고 형도 바빴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잊어버렸다가 올해 한 3월쯤에 형이 다시 연락 오셔서, 9월에 했던 거 그거 이제 끝내야겠다 해서 제가 다시 쓰려고 틀어보니까 이미 바이브를 다 잃어버렸고 아 그러면 그냥 첫그 느낌이 좋았으니까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녹음을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보완을 해서 나왔고 이제 가사보면 막 파도 조각들이 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파도 얘기는 되게 제가 옛날부터 생각한 거 있어요 바다 가서 이제 멍 때리잖아요 물멍 물멍 때리면은 어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파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되게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제 감성에 다 젖어들면서 하, 파도는 저 파란색이 파도일까 아니면 저 부서지는 저 하얀색이 그러면은 파도는 부서지면 하얀니까뭐 파도의 에센스는 원래 하얀색인가 뭐 이런 되게 아 조금은 되게 치기어린 감상을 이제 많이 했어서 파도의 색이 원래 뭘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가사에다가 한번 녹여서 한번 되게 사유, 사유를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에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걸이게 많이 써놓고 이게 제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것처럼 총알을 장에 넣는 것처럼 이제 요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러지 말을 들었을 때 되게 해무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 안개 있잖아요. Fog 그래서 어 우연 바다에 껴있는 안개와 딱는 생각이 드니까 그 메모장에 있던 그 메모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었으면 재밌겠다고 해서 굉장히 한 시간에 한 시간 만에 훅 썼던 것 같아요. 재밌는 작업이었고 타이틀링도 영광이고 뭐 이현이 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이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어 완전 매드 리스펙이고요, 빅 러브고요. 항상 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아 이제 투바투 이제 분들의 어 제로 바이원 네그러브송 그거는 이제 그거는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피님한테 톡이 와가지고 뭐 이제 그 투바투분들 어 곡이 지금 3주째 안나오고 있다 원래 일정보다 3주 더 밀려서 나오고 있다 웬만하면 뭐 되게 보면 방피님들도 작사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알아서 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실마리가 잘안잘안 뭐 된다라고 하셔서 네, 이제 그때 저도 바빴거든요 근데 아 오죽하면 나한테 오죽하면 나한테 SOS를 치시겠냐 싶어서 그리고 뭐 제가 사실 투아트 분들께 이제 해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보자. 재밌겠다 해서 노래를 딱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이드가 가이드가 왔는데 막 거의 막 락보컬의막아안 돼. <웃음> <승릴> 수 없네. 아 나. 원래 무슨 아 이런 걸 근데 이제 보니까 음절이 겁나 많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준 씨가 부르는 되게 <웃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막그 가이드 보컬 분이 하신 게그 락킹한 목소리를 막 Me we lose, i s b o e l e o s t o n y s a s so c a l l y I love it last, it's t i i t e r i n swing, b t b b o m 뭐 이런 거어 그래서 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뭐 가사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수준이었,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비를 들어왔는데 사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훅을 딱 들어왔는데 이런 거같던거 같아요 막 <목소리> <목소리> When you're t song you love, 그 부분이 i l o t e me why you break this And It it's by the w a l 뭐 이런 거 있어요. Break this. 그래서 이게 가사를 쓰는 과정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특히 이런 연어, 영어 가이드 변환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은 그 영어 가이드에 끝나는 그모음 있죠. Break this. 그러면 이 잖아요. 그러면 이 모음이 보통은 제일 기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멜로디랑 그리듬에왜 그러냐면은 그 아닌 경우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게 쓰는 분들도 아마 그 이분이 멜로디도 썼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 가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지금 Break This 잖아요 근데 제가 쓴 가사가 문제투성이 Love Sick 이잖아요 같은 E로 끝나죠 근데 이제 E가 아니고 막에 다른 걸 갖다 붙이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문제투성이 바보 뭐 아니면 뭐나 문제투성이 학바 뭐 이런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학바 바보 나나날일켜줘 되게 이상해요 힘이 축 빠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멜로디에 맞는 끝 모음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그 곡이나 멜로디 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발견하는 게 되게 큰 숙제고 즐거움인데 보통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에 있는 그 디스이니까 이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번뭐 바보 아까처럼 뭐 핫바 이런 걸로 실험을 하다가 어.. 아 이가 확실히 좋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분들의 가설 쓰려을 세계관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뭐 가끔 이제 미비나 이런 걸 챙겨봤지만 막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뭐 챕터가 막 나뉘어 있거든요 꿈의 장뭐뭐 뭐 카오스 챕터 뭐 이래, 이래서 세계관을 정리한 걸쫙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와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가설 쓰려고 하는데 후기 제일 어렵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는 게 There's so many ways to... 야 맞다. There's so many ways to break this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계관에 보니까 그이 세계관의 주인공들은 참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답이 없다. 답이 진짜... 그게보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이 없다가 이제 문제... 문제가 많다 뭐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되게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투성이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러브식이 어쩌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합치니까 되게 묘한 하모니가 돼서 저는 문제투성이 러브식이라는 가사를 생각해낸 게 가장 되게 스스로 되게 좋았고 방패님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앞부분이야, 뭐 되게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가이드에 원래 나와 있던 뭐 lonely, only 이런 걸 따라갔는데 그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쓴 부분은 어 이제 벌스 이제 그러니까 뭐 가이드, I know I love you 이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를 원래 있는 걸 그냥 둔 거고요 꼭다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좋은 건 갖다 써야 되기 좋은 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스랑 후에 이제 좀 대부분이랑 을 썼고 브릿지는 이제 방피 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 정리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후배분들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다 가 보니까 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뭔가 되게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되게 제 노래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 런 작업할 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나도 내가 보기에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뭐잘 되게 좋아하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거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뭐지? 그 가사 표기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투박투분들 가사 나와서 보니까 뭐더라? 좀 표기에 제가 좀 아,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 세계 유일한 법칙 있잖아요 이게 그제로가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 0과 1, 영원뭐 이런 걸쓴 건데 근데 사실 예, 유일한 법칙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소신바 <웃음> 예. 1, 예. 유일한 법칙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워낙 저 회사가 세계관에 충실하기 때문에 음. 또 그렇지 뭔가 큰 이제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투와트의 아, 선배님들, 후배님들 얘기만 10분 했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나서도 와막 전국이나 친구들이 노래 되게 좋다고, 이번 투와트 친구분들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시클 바이시클 얘기는 뭐 이제 제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제 페스타를 하잖아요 페스타를 하면 회의를 하고 페스타 때뭘 하냐 그러면 페스타의 꽃이 뭐냐 하면 음원 공개가 있잖아요 뭐 가족사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아 이번 해에도 누군가 음원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이제 자원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죠 그냥 이제 뭐 작업하는 친구들은 각자 이제 거 준비하기 바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몇곡못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 그거를 거기다가 갖다 쓰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아쉽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사실 유기적인 이제 모, 모음으로 들려주고 싶지 하나를 젠가를 갖다가 하나를 속 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아 이거를 공개를 할 거면 저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자원을 안 해서 제가 할게요 이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아, 제가 해보겠다 자전거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옛날부터 제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자전거에 대해서 쓰면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자 같이 도와준 희영이 형이랑 형이 보내준 그냥 기타 리프 형이 가끔씩 보내줘요 그러면 그냥 그거 자전거 타면서 계속 듣다가 그 중에 하나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에다가 쓰면 좋겠다 그 리프가 처음에 지금 되게 슬퍼서 제가 듣기에는 어 되게 저는 이제 항상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음 되게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슬프면 자전거를 타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어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슬프면 자전거를 타자로 시작을 해서 형이랑 이제 그냥 주고받으면서 연성을 한거죠 네네 그리고 뭐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그냥 이게 사실 뚝딱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수정의 수정 뭐 구성 바꾸고 뭐중그후의 기타 리프 뭐일렉은좀 낮추고 808뭐 낮추고 사실 이런걸 당연히 사람들이 다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굉장히 디테일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에 대한 노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자전거를 타면 이 노래를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탔으면 좋겠다 바이시클 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탔어요 그때 옛날에 이제 잔디 그 마트에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 있잖아요 그때 그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랑 이런 거 볼륨 체크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최종 파이널 점검할 때그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검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하다가 저도 자기한테 먼저 바로 무워서 듣고 막그랬어요그 그런 추억이 있는 저~ 그은 이제 소중한 이제 노래다 그리고 뭐문성시 작가님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어~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수, 멋진 분이셔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다 이 Okay, final Q a d As. Sorry, this time I gotta, I gotta go. I really hope you guys like my haircut, cause um, it's my new one, and I really like this one. Any questions or any t h i n g you want to want to tell me? 뭐 아무거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좀 얘기하고 갈게. 아 여기 다시 와가지고 아 여기 나오니까 한결났네. 그죠? Yeah, look good. Thanks. Love your love my haircut. Appreciate it. Looks o fine. Loving it, Juni.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긴 있구나. 아, p i d 에 아, PTDA 이제 수어 넣게 된 계기 어... 글쎄요, 그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어요 되게 즐겁고 재밌는 작업이었고 실제로 이수어 보시고 어, 되게 좀, 되게 감동하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Are you really sick? Stay healthy. Eat, get your medicines at the right time. 제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한 건 저는, 어,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제가 한번 쳤잖아요. 근데, 아, 이건 애매하다 싶었을 때 그냥 다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잘어울리것 같아요. 저희 나이가 이제 28이라. 27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있나요? 아 커피! 짱맛! 진짜 저는 커피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커피가 없는 전 곳에서는 저는 거의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Do you think COVID will end in 2022? Please! 진짜 지금 막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Get the hell out! COVID Get the hell out! What will you do next? 아저 스케줄하러 갑니다. 어, shoot some, shoot for some another schedule. 오케이. Okay. 가야 되니까 뭔가 뭐 기원 가라도 뭐 하나 하고 갈게요. 뭐가 있을까요? 음아다 다운 받아야 되네. 자행이야 o k a 아 뭐야 이게? 와 완전. So lame. 아 oh, This is even more! Guys, I love you! 아, 오케이, it's y u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빌보드 너무너무 다 그냥 빌보빌보 뭐 뿐만 아니에요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열심히 또 촬영해서 또 좋은 거 갖고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저 갈게요 I gotta go, bye!